안녕하세요 스티븐 브 그룹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늘 급하게 들고 나온 랭리 윌로비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킨쉽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킨쉽은 혈연 친척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어워드 윈닝 개발사죠 파크리치 홈스가 사람과 공간을 의미있게 연결해준다라는 뜻에서 킨십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킨십의 완공은 2023년 여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단지의 위치도 바로 소개드릴게요. 해 킨십은 7919-204B 스트릿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다 도보거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킨십 바로 아래쪽에 도나 개블 엘레멘트리 스쿨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피럴 이월 드 미들스쿨, 그리고 또 IB 프로그램이 있는 아리마운튼 세컨더리까지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다 도보거리에 있어서 어머님들 드디어 라이드에서 해방입니다 그리고 윌로비 타운 센터 몰 새롭게 생기는 욕슨 빌리지 몰까지 다 도보거리에 있어서 편의시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킨십은3베드 그리고 4베드 타운하우스 총 60채로 구성이 됩니다 다양한 플로우 플랜이 있지만 지금 바로 분양을 시작하는 건 플랜 A와 플랜 C라고 합니다. A플랜은 1,271 스쿨프 3베드룸이고 80만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C플랜도 1,427 스쿨프의 3베드룸이고 90만불 초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파짓은 계약하실 때 5,000불 그리고 일주일 안으로 그 5,000불을 제외한 나머지 10%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완공때까지 10% 이외에 더 이상 납부해 주실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5,000불 상당의 업그레이드 옵션을 포함해 준다고 하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아참 그리고 퍼블릭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유닛들만 조용히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됐나요? <웃음>